나는 정말 금파이 여러분 헌터 어, 파이요자 <웃음> 여러분 오늘 컨텐츠가 뭐냐면 요 저번에 저희가 구독자 초청 컨텐츠를 찍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DM해달라고 했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무려 1000명 이상의 공파이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팀을 뽑아가지고 내일 그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우선 정말 많은 분들 너무 참여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구독자분이 오시는데 오시기잖아요 저희가 몇 가지를 구비를 해둬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장을 본다든가 더러운 수염을 조금 다듬는다든가 뭐 세차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준비해보는 과정을 좀 찍으려고 하고 수염 떡볶이 묻었는데? <웃음> 나는 진드기 묻은 줄 알고 <웃음>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이렇게 내린 다음에 아, 먹지 마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저희가 원래 카라반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밤에는 일교차가 좀 커가지고 감기 혹시 걸리실까봐 그냥 숙소를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뭐 먹고 같이 요리하고 해가지고 재밌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분 직업도 모르고 뭣도 몰라서 뭐 질문할 것도 많고 그리고 은혜가 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꿀 빨면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헤르질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다 라는 거를 보여주자 고생을 시키자 맞지 은혜야 아니? 아, 아, 아, 아. <웃음> 어제 들을 때 아니었는데 오시면은 굴리자 잘어 골라요 우러 골라요 그리고 내일 헤루질 할때 저랑 내일 구독자 두부이랑 해루질 하는데 은혜가 심사위원이요 작으면 불합격 괜찮으면 합격해가지고 그 합격한 것들로 저녁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장을 먼저 보러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오시는데 소고기를 좀 드려야겠지 섞을까 <웃음> 그렇지? 아니, 나처럼 돼지를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 아, 그래, 그래, 좀 섞자. 왜냐면 저희 집에 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생일 선물이어서 친구들이 보내준 소가 있는데, 그소 플러스 가서 돼지를 사고 하면. 한정살. 니가 좋아하는 거죠. 어. 좋아하실 수도 있죠아 아, 싫어하실 수도 있죠 기름기 많아서. 그럼 소고기 드시면 되지. 자, 그래가지고 우선 장을 먼저 보러 갔다가 세차 하러 갈게요. 마트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여기서 살게 뭐냐면, 수시랑 고기랑 쌈장, 그리고 쌈, 이런거살 거예요. 그냥 한정살. 오뭐 이상하게 생겼지? 약고그 마블링 아, 맞네. 긴건데 이렇게 두 아, 개. 아, 겹쳐있는 거구나. 이거 사자. 근데 집에 소고기가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하나면 될것 같은데 이거 하나랑 삼겹살 조금 가리비 이런 거 사야 되나? 전복도 있네 전복 수불구이지겠다 전복 안 좋아해 아니 너 말고 오늘 너 집중이 아닌데 그냥 정신 차려 고추 이런 거드실라나 오이 만 고추 하나만 사자 왜냐면 이거를 사야 라삭사무라이 시킬 수 있다고 아 까까 <웃음> 어. 이런 거 사자 가자. 아, 아. 미안해. 왜? 아니, 얘기 뭐안 성... 끝나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잖아. 아, <웃음> 저기 딱 끌고서. 아니, 내말안 끝났는데. 왜 그렇게 치고 들어와? 진짜 개쓰레게 만드는 거. 개쉽다. 개. <웃음> <와. 웃음> 음료수.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말좀잘 들어. 아, 아 맥주. 그분들은 맥주 드실 거 아니야? 아. 이거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안 돼, 은혜야, 참아. 은혜가 주사가 처음 먹은 사람들 얼굴 때리고 패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웃음> 야, 은혜야, 안 빠냐? 아, 씨, 오늘 뭐 빨지? <웃음> 가장 기대되는 건제 유행어를 같이 하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저는 무조건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로추를 잡으면 키야호를 외칠 거다. 에...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장을 다 봤거든요. 자, 이제 세차를 하러 가 보도록 할게요. 세차장 도착. 카드를 찍고 물 세차. 오, 빨리 그, 가는 네. 네. 그리고 빨리, 빨리. 돈 아끼려면 여기서 빨리 폼 세차 바로. l e t it go. l e t it go. 아, 참, 여러분 옆에 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난친 거지. 옆에 있으면 민폐라서 절대 장난 안 칩니다. 맞지? 어, 있던데? 없어. <웃음> <웃음> 이렇게 하고 이제 3분 정도만 딱 불려주면 됩니다. 3분 지났다. <웃음> 자 이렇게 한번다 따갔으면 마무리 4분 세차. 또 구독자분들 오시는데 이거 타올을 헝거를 쓰는 차를 또 태워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뭔 소리래 <웃음> 먼지 한번 멋있게 털어주고 뭐야 배터리 없어? 어 여러분 전원이 꺼졌어요 리발 집에 가서 <웃음> 찍을게요 흐흐 <웃음> <웃음> <웃음> <quotes> <웃음> 목소리만 듣다가 다시 록같은 얼굴 보기 전에 개꿀 빨았었죠 <beetle> 여러분 이제 내일 드디어 오시는데 사실 내일 물때가 그렇게 좋지 않아 군소를 또 오셨는데 잡아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군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밤에 군소를 잡아놓고 내일 만약에 해루지 군소가 없으면 짜란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혼자 해지� 발로 차버려보호지래기 일단 나가리 열어놓고. 저럼오 제가 봤을 때뭐돌개 이런 거는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소는 지금 날이 추워져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시는 분들이 군소를 안 드셔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나왔다 리발레야 창고서 두 마리다. 아이고 룽가 룽가 하고 있었구나. 굉장히 부럽다. 나랑 가자. 자, 보라피 뿜어. 그렇지. 자, 오케이, 요 정도 뿜었으면 루랄치기루랄치기 자, 보지에 들어가 잠시만 대기. 너 여기 숨어있으면 모를 줄알았냐 리발레끼. 오게 한 마리 더. 자, 일단 두 마리 넣을게요. 두 마리 넣고 헤디뱅이 헤디뱅이. 그렇지. 조절 루랄치기 들어가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군수 안 잡아도 되겠는데 자 이제 슬슬 돌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아직 활동 시기가 아닌가 아 역시 나왔습니다 여러분 외팔이다 자 얘를 일단 한쪽 발로 밟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아 롯됐다 저렇게 튀면서 돌로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밟아야 돼요 일단 그렇지 밟았어요 밟았어요 얘는 이렇게 뒤쪽을 잡으면은 힘을 롯도 모서리발 자, 여러분 요거는 숯불구열에 해서 먹으면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대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먹어라 자 이렇게 여러분 돌게 한 마리만 더 잡고 가도록 할게요 와개크다와 개빡센데 얘를 일단 열로 볼게요 그렇지 그렇지 넌 진짜 뒤졌어 우와 야야야 니네 싸우지 마라 싸우면 진짜 바로 여기서 그냥 죽이고 얼릴 거야 살짝 옆으로 그렇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집게 떨어지면 진짜 뒤진다 집에 가서 얼려놓고 다음날 일어나서 구독자분 마중할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라닥다타어 그래 너네 숨지러 가자 여러분 다음날 됐거든요 수염을 좀 다듬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 나하없네 라닥도두동 자 여러분들 이제 구독자분들 만나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내가 떨려? 안 떨려? 음, 나 인사니까 <웃음> 술안 먹었을 때 인프피 술 먹으면 엠프피 지금은 인프피 또 가면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해요 아왜 따라 <웃음> 러분 지금 오셨다 해가지고 <웃음> 또 인프피 또 발동한다 처음이라 가지고 살짝 나를 위해서 멀리서 또 오시는 거니까 여기 약간 부담감이 있네 저분들 가봐오빵이요 바로 해볼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빵이요 <빵면. 웃음> <웃음> 은둥이신가요 곰팡이신가요? 음... 저는... 고민한 순간 끝났습니다 <웃음> 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랑 일산 아 지역이 또 다르세요? 네. 아 고생 많으셨네요 몇 시간 걸리셨어요? 네시간 정도 네시간요 오늘 쫄짱개 밖에 안 나올 텐데 <웃음> 괜찮아요 <웃음> 식사 안 하셨죠? 네저 네. 네. 저희... 아, 그것까지 생각했어 피자... 먹을. <웃음> 피자? <웃음> 피자? <웃음> 전에 저희가 다 사놨거든요 아 진짜요? 아, 아, 아, 아 이거 물어오셨요소 좋아하세요? 돼지 좋아하세요? 둘중 하나 딱정저 돼지? 네. 저는 소 아, 네, 네. 소파 돼지파네 <웃음> 그 은혜가 돼지를 좋아해서 저 진짜 좋았거든요 돈 많이 안 나와서 그래서 점심은 막국수 이런 거괜찮으요네 네, 좋아요 아. 피자도 괜찮아요 점심에 <웃음> 점심에 점심에 <웃음> 어디서 피자를 저먹을 생각을 하고 부부는 아니시죠? 네저 커플이시죠? 네. 나이가 어떻게 계세요? 저2 스물아홉 오 네. 진짜 동안이시다 전2 스물하나 이렇게 봤거든요 진짜요? 아니요 립서비스 <웃음> 저는 26살입니다 아 저희 나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른 둘 서른 둘 은혜는? 서른 한살 통과 <웃음> 당연하죠 아짜 제가 궁금한 거 있어요 누가 먼저 보셨어요? 내 이거? 친구가 먼저 봐서 전파를 이렇게 네네 전파가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신선했어요 아 너무 신선했어요? 신선했어요 언제 네. 처음 보셨어요? 네. 두빛볼는 해파리 거의 어. 형부터... 처음 뜰때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요? 그때부터 저... 통발 넣어보자 어, 막 이래갖고 이 영상 뭐지? 하다가 러머니 주방 너무너 점점 재밌어지는 어, 생각... 거야. 아, <웃음> 그.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아, 맞아요, 맞아 혹시 그러면 결혼 생각, 그. 아직은, 아직어 네. 젊으시니까. 맞아요. 천천히 생각하시는 게. 나가. <웃음> 직업 같은 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요리하고 있습니다. <웃음> 잘 골랐구만. 얼마 전에 타코 하셨을 때. 네, 이거 네. 완전 감성 타코인데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 맞아요. 감성 타코에서 일했었거든요 <웃음> 저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상한 게 통성명을 하지 아, <웃음> 통아명아맞네 맞네요, 맞네요. 어, 성함 어떻게 하세요? 전, 전석현입니다 저는 최혜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약간 가명을 짓는 거예요 왜요? <웃음> 석현님, 무슨님 하기가 입에 안 붙으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오빠는 <웃음> 미스터 초바망 바방님 <웃음> 바방님 그리고 저는 라떼 라떼지 <웃음> 바방님 라떼님? 야 너무 어려 있었네. 바방님 아 그러면 이거 바꾸자 라떼님은 쉽잖아 바방님은? 타코 <웃음> 아 타코님 <웃음> 다코님 아, 식사하 가시죠 어, 완전 영광이다 아, 아닙니다 저희가 너무 멀리서 저희 때문에 와주셔가지고 근데 성격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웃음> 립서비스예요 <웃음> 이제 믿으면 <웃음> 안되겠아성훈님이다 편집해 주시지 않요 당연하죠 <웃음> 하지만 성훈이는저희 만행을 따로 폴더에 저장을로시집해요 그러니까, <웃음> 게... 그러니까 은혜 보니까 어때요? 지금 마스크 벗었잖아요 아 완전 예뻐요 <웃음> 네. 네. 네. 네. 아니 왜요 아니 왜 얼굴 공개를 안 하시나 근데 한세 박자 늦으신 것 같지? 않 <웃음> 아니요 에오 양이 많은데요? 은혜 주세요 <웃음> 타코라떼님 이제 해류질 준비하시면 됩니다 타코라떼님 왜 이렇게 웃기지? 왜 너무 잘감기잖아 뭔가 음료 이름 같아요 어우 <웃음>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때세요? 오, 오 너무 좋은데요? 이효리님 민박집 느낌 <웃음> 아유 위험한 말을 하시네요 <웃음> 지금 3년차 커피를 하셨죠? 네, 네 따로 주무시면 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아주 복장이 훌륭합니다 어, 이건 갈아야 됩니다 뭔데요?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또 선물이 있습니다 헤루진 할때 그냥 들어가시면은 다 젖으니까 가슴장화 새 거를 하나씩 샀거든요 고맙습니다 제가 230. 저는 조교 느낌으로 밀리터리 하나 할거든요 네. 여기 지금 선글라스 끼네 보이시죠? 너가 뽀치 열어놓고 앞에 앉아서 합격 불합격을 매겨줘 각오하세요 <웃음> 아 <웃음> 소스윗 두분 결혼하시면 저희 불러주세요 진짜요? 좀 당연하죠 결혼할래? <웃음> 아, 이렇게 마음이 되게 이상하니 혼자 항상 하다가 멀리서 봐주시는 분들 만나서 하니까 어떤가요 지금? 많이 잡을 수 있습니까? 네그래두분 <웃음> 장갑 하나씩 드렸고 저는 장갑이었어요 차이는 양말 은혜가 하라고 했거든요 저 양말 기우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뽀치 발로 차면서 저멀리 꺼져 아. 해줘야 되는데 저멀리 꺼져 말이야? <웃음> 오늘 물 너무 좋다 이 돌을 한번 디벼 보세요 그럼 쫄짱기가 바로 나옵니다 없어 <웃음> 자이돌 한번 아, 양말 록 같네 이거 아허허다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뭐, 과연. 아이고, 애기네.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보라허 <웃음> 아, 애기 성... 우와! 보라허허허는게왜 이렇게 허허허 예, 땅에 두면은 걸어다허요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웃음> <왜요, 왜요>, <웃음> <오>, <웃음> 어, 지금 놓쳤을 수도 있어요. 없어졌죠. 아, 죄인 된 기분이야. 아, 잠시만요. 주변에 있을 거예요. 아, 너무 죄송스럽네, 이거. 음... 으, 지금 저한테 하는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돌디었어요 저기 라떼 잡았어. 오, 야 아니, 잘하시네. 빨리 가서 합격 여보고 세요 그녀에게로 달려간다 오! 엄청 학교. 크지? 어 이거 성게는 뭐예요? 합격 <웃음> 이거 선물이래 선물 열어버려 <웃음> 너무 버 <맞아. 웃음> 지금 타코님이 약간 불 붙은 거 같은데? 무서워 <웃음> 아 돌개 발견 돌개 돌개 아까 그 돌개다 씨 양말 괜히 꼈어? 우주야. <웃음> <웃음> <쥐야>. 기 <웃음> 예, 라떼님이 잡은 겁니다 라떼님 어 맛있겠다 <웃음> <웃음> 됐나요? 네. 들어 올리세요 열죠 아, 한번 목욕시켜주세요 목욕하러 가자 <웃음> 자, 이제 타코님한테 자랑 한번 전난하다 근데 진짜 이거 은혜도 못 잡아요, 손으로. 아, 진짜어유 너희 네. 이야! 탁원님 출동! <웃음> 자, 이렇게 두분 중에 한분 잡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한분 말이 없어져요. 탁원님, <웃음> 그 물에다 기스하시겠는요 탁원님, <웃음> 자랑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군소, 군소. <웃음> 잡고 살짝 흔들면 음, 보랏빛 나오거든요? 오! 장난 아죠 장난 아죠 자랑하러 가겠습니다. 아니, 탁원님 그게 뭐예요? 오! 군소, 군소! 뭔가 그... 징그러워. <웃음> 예, 이따 드셔야 되는데요? 아, 싫어. <웃음> 만져보세요. 둥실둥실. <동실동실. 웃음> 빵님 잡아왔습니다. <웃음> 들어가라. <웃음> 어떻게 이제 가실까요? 네. 다코, 뭐 들고 오세요? 뭐야? 아, 아, 별부가. 유해동물도 퇴치 하셔야죠. 잡아 꺼까잡아요 <웃음> 이야 좋다 돌게 지금 생각도 못했거든 네. 지금 나온 게와 진짜 라떼는 진짜 아 우리 또 타코인도 군소 군소를 뭔발 아. <웃음> <웃음> 너무 잡았어? 걔 너, 너, 너무 시체 수집도 아니야, 이거? <웃음> 괜찮으세요? 안 아, 힘드세요? 네, 재밌어요. 아, 저희도 한 번도 안 가본 카페에 갈 건데 조용하다고 해가지고. 너무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도 네. 맨날 핸드폰 화면으로 보시던분데 <웃음> <웃음> 실물 어떤가요? 실물 이다 훨씬 나아서.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제 말도 반걸러드리시면 되는 거죠? <웃음> <웃음> 아, 근데 실제로 막 영상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두분다 경치가 있으셔가지고. <웃음> <웃음> <웃음> 내려. <웃음> 고르세요. 아무거나 다. 저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싸, 제일 싼 거. <웃음> 그럼 핸드드립으로. <웃음> <웃음> 벗어도 돼요? 성훈 씨? 모자이크. 아, 욕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욕 <웃음> 많이 할 걸. 그지 성훈아. <웃음> 성훈이한테 한 말씀 혹시. 빵님 영상 좀 몰래 뒤로 저한테. <웃음> <웃음> 평소에는 술 데이트를 안 하시죠? <웃음> 네, 잘안 하죠. 가도 <웃음> 혼자만 마시고 저는 그냥 맥주만 먹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아예 안 하게 <웃음> 안 하게 돼. <되면. 웃음> 재미있는 주사 하나 말씀드릴까요? 어떤... <웃음> <웃음> 교환? <웃음> 석가탄신이래 꽃봉이 달려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집에 들고 왔어요. <웃음> 너무 이쁘다. <웃음> 너무 이뻐. 하면서. 근데 그때 4평짜리 자취방이었는데 그게 거의 1평. 저는 제 친구랑. <웃음> 저는. <웃음> 저는. <웃음> 그니 내가 아마 친한 언니. 어? 뭔데, 뭔데? 친한 언니가 결혼을 하셔가지고 응. 거기 집에 가서 마시고 오겠다. 한 새벽 1시에 전화오는 거예요. <웃음> 어, 언니야. <뭐냐? 웃음> <뭐라고? 웃음> 아, 뭐라고? 아, 아, 아. <웃음> 음. 그때보다 더 떨린 것 같아요 연예인 만났을 때보다 연예인 누구 좋아하셨어요 혹시? 윤두준 좀 비싸네 <웃음> <웃음> 들어본 연예인 있으세요? 정두홍 무술 감독님 <웃음> 닮은 연예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 아 저요?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편집할게요 <웃음> 소희 닮았다는 소리 조금 아, 들어던아 원더버스 소희 네. 성훈아 편집, 편집. <웃음> 김사랑 <웃음> <웃음> 있어요, 있어요. 더 보는다, 네? 보는. <웃음> 어, 어머님 아까 아, 맞다, 김우빈 님 맞다. 편 <웃음> 어, <웃음> 우리 엄마 욕 먹는다 이거. 라태님이 소원이 있다고. 인생 내컷 지금. <웃음> 속초 내 컷. 이거 하나씩 하세요. 돌게 다 돌게 오늘 잡은 거. 오 어, 괜찮은데? 이 거깨도 있어. <웃음> 야 귀여운데? 야 봐요. 어, 잘 어울리시는데? <웃음> 어 상어 잘 어울린다. 너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 아니야, 너 개귀여워. 너무 크면은 이건 어때요? 그건 완전 귀엽잖아요. 그래, 그거에 그걸... 어떤 거 하시겠어요? 수원이니까. 음... 선택장이 있으시죠. 심해요. <웃음> 그냥, 아, 그냥 심플하게. 아왜그거 하셨어? <웃음> <웃음> 눈 뒤집어 깎아요. 어, 왜요, 저... 눈 뒤집어 까요? 지금? 응. 마스크. <웃음> <야, 야. 웃음> 아 뭐야, 너왜안 돼? <웃음> 와 <웃음> 이거 포기한게 너무 좋은데? 어려진 기분이야 어때요 라떼님 소원? 소원 <웃음> 아, 너무 좋아요 아, 자 이제 파티를 해봅시다 이제 이거를 스프레지 피우는데 제가 하면 재미없잖아요 하나 둘셋부푸푸리야개 손질 할줄 아세요? 저는 꽝님 영상 보고 아, <웃음> 오늘 한번 실려 보겠습니다 <웃음> 라떼님은 군소 손질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여기다가 저거 숯좀 부어야겠다 에이 아. 너무 더럽게 뜯었네 자 역시 보셨죠? 아, 조종수들이야 이러면서 조종을 하는 거라고 그냥 우와 <웃음> 이 사람들이 <웃음> <웃음> 그러면 이거 하는 동안 걔랑 군소를 손질을 해야 돼요 네. 러머의 주방으로 가면 됩니다 와, 이때부터 보셨던 거죠? 와네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좁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여기서 <웃음> 시고자 하시는... 아까 잡아온 거를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해서 어, 보란빛 <웃음> 돌기 먼저 손질해볼까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웃음> 어제 못 잡을까봐 돌기두 마리랑 군소 세 마리를 잡아왔어요 군소 세 마리는 <웃음> <웃음> 없었어도 될것같은 일단 이거 돌기한 마리 한번 아 우리 또 셰프님 와타야그어 조조조조조조 그렇지 이 제위지 지금 뒷모습만 봐도 긴장 많이 이거 가위로 라+ 라+ 라+ 끝 라+ 라+ 라+ 어, 끝났습니다 여기 올려 라+ 라+ 라+ 올려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다 와! 옷 다야! <웃음> <What the yeah! 웃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아, 좋아요. 오! 아, 박수! <웃음> <다> 연... <웃음> 라삭사오라이 <라작성 오라인만 웃음> 오, 나오죠? 그거를 다 빼야 돼요, 이제. 아, <웃음> <Poke Limited> <웃음> 하, <어떡하지>? <웃음> <웃음> 어, 어. 으! 뭐? 왜요? 냄새. 무슨 냄새 나요? 키스 한줄 봐봐. 어떡하지? 어떡하지? <웃음> 뭐 나오죠, 계속? 보라색 같은 네네. 아, 네. 미질 뻔했어요. <웃음> 아, 네. 초창기의 모습을 보여요 <웃음> 네. 뜯어봐서 <웃음> 자 이거는 타코님꺼 사꼬르동자 어게 오늘 애피타이저 군소숯불구이 제가 2년 반쯤에 여기서 처음 해봤거든요 맞아요 아 맞아요가 나오네요 너무 아, 기분 좋다 열쇠 때 제가 왔을 때 개를 좀 올려놓는 게 어떨까 네. 싶어요 올려버섯서 <웃음> <웃음> 진짜 너무 행복해요 어 진짜요? 네, 아, 진짜로. 진짜로 그런 말 들으니까 저희가 진짜 행복하네요 여기 음. 거기서 고 있어 여기 앉아서 이렇게 꼬면돼 어잘보니아 좋다 아 좋다, 좋다. 그럼 이거를 여러 데다 놓으면 되잖아 아 좋다 이런 거 잘해요 <웃음> 엄지 하면서 계속 조종하고 계시나 이거 지금 <웃음> 미쳤죠 여러분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해산물은 다 라떼 타코님 거예요 저희는 고기 먹겠습니다 아. <웃음> 네. <웃음> 분석 <분수> 많던데 남의 드수어 타코 라떼님 잠시만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봤어요 <웃음> 된장찌개에 좀 고추가 빠진 것 같아가지고 그 로추를 좀 넣어야 될것 아. 같아요 <웃음> 올것 같구나 <웃음> 준비되셨어요? <웃음> 라사 야호 <웃음> <웃음> 괜찮아요 다음에 라떼님이에요 라떼님 준비됐어요? 네 라사 하나 둘셋 야호 <웃음> 라사 야호 라사 야호 어우 딱두 동각 들어간 거 보세요 둘 작품이에요 와 군소 봐라 바짝 익혀주세요 <웃음> 이거 미리 준비해놔야 될것 같아 이거, 뭐. <웃음> 이거 준비해놔 나도 모르게 손을 이러고 있더라고요 토할 때마다 진짜 너무 꼴보기 싫지 않아요? 애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군소 두 마리를 먹고 시작하는 거 어떠세요? 네 아, 진짜 비닐 왜 깔아 놓으셨어요 이거. 배틀하고 <웃음> 이게 밑에 쪽에서는 제사상이도 올라가는 굉장히 귀이 아, 제가 제사상을 받는 게 아닌데 먼저 <웃음> 거이주시겠어요이게이꾸 <어디서> <웃음> 맡아지고 싶은 냄새가 뭔지 알것같아거 중독되죠 계속? 아, 뭔가 싫은데 거 이거. 이 음? 어때요? 짠데요? 아 바닥 향이 아직 있었나보다 괜찮아? 네 저는 괜찮아요 우와 네. 삼킬 수도 있어요? 삼키는 거 잠깐만 <웃음> 이게 어느 포인트에서 올라오는지 알것 같아요 그죠? 이게... 처음에는 괜찮다가? 네 자꾸만 뱉으셔도 아... <웃음> 아, 돼요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네. 너무 질겨서 맛이 계속 올라오는 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 맛을 즐기면 너무 행복한데 응다 되게... <웃음> 음, 먹었어요 어 진짜 드셨어요? 오와 여기서 이제 못 먹으면 가오상하거든요 쵸베릅 정동호씨 <웃음> 어떠세요? 약간 너구리 안에 다시다 씹어먹는 그식감이요 그런 향? 어 그리고 그래요? 놀이공원 소라 향 그, 네. 네. 소라향 나죠? <웃음> 괜찮은데? 오나 이런 거 좋아하네 저거 <웃음> 아, 어구님 건데 네. 연락 오, 주세요. 오, 오 마셨어요?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네. 와 진짜 다행이다 개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주 군소가 있어서 <웃음> <웃음> 삼시셨어요? 네 이야 음. 여보 이제 호사입니다 1음 17... <웃음> 음. 괜찮죠? 음, 음 맛있어요 괜찮아향 가... 음. 미쳤죠? 와큐백와 <웃음> 맛있죠? 이게 간을 안한거 간을 맞죠? 아예 안 했죠? 되게 짭짤해서 딱 짭, 맞아요 네, 네. 그죠 짭짤하고 아, 이제 고기 다 구워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우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웃음> 역시 밥은 했빵아 그러죠. 어저건 <웃음> 광고가 안 들어오네 <웃음> <웃음> 광고 드세요 <웃음> <웃음> 집에서 아버님이랑 같이 볼 거라고 하셨잖아요 띠아오 시킨 거저 혹시 혼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너왜 이런 데 출연해 <웃음> 뭐짠 하고 편하게 드세요. 네 진짜 편하게 했어요. 진짜? 편하게 진짜로. 근데 왜짠 하고요? 짠 <웃음> <웃음> 편하게 드세요. <웃음> 편하게 드세요. 짠 하고로 나온 거야. 개 쓰레기 됐네 오늘. <웃음> 앞으로 짠 하고 드세요. 아셨죠 <웃음> 진짜 나중에 촬영 말고 따로 놀러 오실 때 네. 연락 주세요. 오늘 헤어질 때말 편하게. 네. 좋습니다. 네. 너 지금부터 하고 싶다고? <웃음> 어. 군기 잡고 싶어. 야 잡고, 고기 좀구워라 <웃음> 네. <웃음> 아니 잡고. <웃음> <웃음> 멀려 탄산때문에? 용틀은 장난아니에요 괜찮아 하세요 음, 저도 장난아니에요 저 방구 그냥 방구 <웃음> 방구 안 떴어요? 안 떴어요 네. 가만 탔어요 혼자 떴어요 네. 둘이 안 <웃음> 뜨셨다고 연애 때는 안떴었어 <웃음> 안 너만 했지 난안 꼈잖아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음. 그러다가 음. 결혼하고 나서 은혜가 갑자기 미친듯이 <웃음> 급발전을 시작요면다고그래 <웃음> <웃음> 같이 하는 참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 어, 맞아요 근데 껴도 싫을 거 같아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좀꼈으면 좋겠는데 겉잡을수 <웃음> 없어 <웃음> 오늘 고? <복? 웃음> 근데 오히려 은혜가 끼고 나서부터 재미요소가 됐어요 끼면 서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계속 지금 1년 넘게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그런 눈치를 받기 싫어서 일부러 안 끼는 거 같아요 냄새도 그렇고 아, 아 냄새가 딱... 엄청나신구나 잠깐만 <웃음> <웃음> 가스 화이팅 아닌가? <웃음> <웃음> 이게 진짜 <웃음> 진짜 나... 울어봤어요 앞에서? <웃음> 원래 눈물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펑펑 우는 걸 그렇게 막 보고 싶다고 나한번 있었지 맞지? 한 번은 아니고 성훈아 <웃음> <웃음> <웃음> 편지 멀리 올려줄게 <웃음> 진짜 없었는데 억울하거나 아니면 한세번 <웃음> <웃음> 모망이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남자의 눈물은 진심이다아 나는 그냥 막상 울잖아요? 아, 왜 예뻐? 미친. <웃음> <웃음> 아, 곤란하네. <웃음> 근데 그래도 잘 극복해내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우선 인정이 빨라요. 아, 아 그랬어? 음, 그냥 음, 음. 이렇게 하고. 은혜가 음, 음. 음, 그걸 진짜 잘해.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아. 싸우고 어. 나서 한 10분 이렇게 있다가. 혼자서 뭐. 어, <웃음> <웃음> 이건 나를 병신으로 만들지 않으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네. 게 하나 있는데 아또뭐 중고차를 준비하셨다고 <웃음> 어, 이게 뭐예요? 우와! 헐,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일 것 같아 잠시만요 카메라 담아야 돼 아니, 아직 리액션 하지마 <웃음> 아직 버렸어 <멀었어. 웃음> 핸드폰 놀아야 돼헐 은혜가 제일 좋아하는 포장지예요 네 그러실 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이렇게 다 포장했어요 아, 아, 다 포장해서 빨리 벤츠 찾기 꺼내봐 <웃음> <웃음> 너무 많은데요? 열어봐도 돼요? 네. <웃음> 헐 은혜 원래 다 찢어버리는데 <웃음> <이런 식으로. 웃음> 은혜가 원래 리액션이 진짜 없어요 선물 받아도 은혜야 좀더좀더 좀 더. 우와 진짜 <웃음> 아, 손을... <웃음> 와, 벌써 마음에 들었어. 아, 아니. 우와 너무 좋은데요 진짜로. 와, 진짜 저 이사 가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릇이 진짜 없어가지고 와. 예쁜 게. 와 진짜 다행이다와 소름 돋았어요 진짜 보이시죠? 오, 오, 아, 오, 진짜, 오, 오, 이거 연기예요. 우와 <웃음> <손님과는 아니, 다른데. 웃음> 진짜 너무 감사해요. 와. 그리고 아, 편지. 아, 잠깐만. 편지를 네? 못 아, 썼어요. 아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네. 빈봉투여서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제가 써드릴게요. 나중에 어, <웃음> 어, <오, 웃음> 진짜요? 얘네가 그 좋아하거든요 편지 쓰는 거. 근데 네. 내일 가면서 편지 내용으로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웃음> 하세요, 아니 안좋아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안좋아하는 사람 진짜 쓰레기 아니야? <웃음> 야너 진짜 좋아한다고 내요 아니 프로포즈할때도 이정도 아니었어요 음, 감동이에요 빨리 찢어버리고 싶은데 <웃음> <웃음> 아 진짜 거기찢어버어요찢어대좋와 <그게>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어. <웃음> 앞으로 컨텐츠할때 매번 어. 이게 나올겁니다 그거 생각하고 아, 아 진짜요? 아 너무 감사해요 아. 뭐야 아, 컨텐츠를 <웃음> 우리 쓰기 싫은거야 아, 여기에 이상한거 올리고 싶지 않은거예요 <웃음> 또 뭐야? <웃음> <웃음> 와, 씨, 아, 너무 좋은데? 아니, 아직도 깔게 이렇게 많다니. 오, 웬일이거 다른 장르. 아, 이건 어떻게 먹고 온 거야? 오, <웃음> <웃음> <웃음> 와이뭐예요 <우와, 이거> <웃음> 아,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은혜. 매지중지하는 거. 허분들. 이거... 야너 이거 살려고 했던 거잖아 어, 우와. 뭔가 색깔이 은은해서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는모르겠오 근데 이렇게 봐도 너무 예뻐요 오 이거 왜. 야, 야 뭐... <웃음> 꽃향을 뭘뭐 이렇게 꼼꼼하게 하오 우와. 아 이거 진짜 안 나왔네 귀여운 리액션 몽롱하다 <웃음> 멍렁하고... <웃음> 이거 실제로 본다 그러니까 야, 이거 안 해요 야, 하이라이트다 오, 오오오오 오, 오, 컵이랑 한번 이야 yeah. 약간 yeah. 그거 아니야? 김문의 자랑 은혜 자랑할 때느끼렇가 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물로 <웃음> 무슨 구독자분들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웃음> 오셔가지고 이것도 있고요 <웃음> <웃음> 이게 또한정판 나. 아! 리미리리 에리린 이것도 진짜 <웃음> 적다고 생각하고 아 <웃음> 아니에요 저희는 뭐 거의 먹고살자고 영상 만드는 거야 <웃음> 은혜 울지마 왜 그래 아 진짜 <웃음> 잠깐만 <웃음> 오빠 만지지 마겠 <맞겠지? 웃음> <웃음> 아, 진짜 뭐라도 아 아니요 아니요 그냥 저희가 다음에 찾아가겠습니다 수도권로 아, 번호 교환 진짜? 아니 제 번호가 뭐라고 전화 번호가... <웃음> 왔나요? 네 며칠 뒤에 번호 바꾸시는 거 아니죠? 다그뭐 SK 아는 사람이 때문에 <웃음>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 리액션 한번 해드려 아우와 <웃음> 그거 궁금해 같이 사시면 찐 머리도 보게. 아니 요안좋아 때. 아니 근데 하루면은 떡이 엄청 말다야 근데 전 진짜 잘 씻거든요. 음. 그래서 저 되게 싫어요. <웃음> 그냥 제가 싫은 거라고. <웃음> 아니 뭔가 내새날것 같고. <웃음> 근데 진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연애할 때도. 유튜버 하면서 돈좀 네. 모였을 때 그래도 너무 고마우니까 명품백 같은 거라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으니까 음. 하나 사주게 했는데 그냥 그돈 아끼자 이렇게 하더라고. 요그 돈으로 그냥 옷 살래? 옷에 옷만 보자아 서로 <웃음> 아, 같이. 거의 네, 네. 아 네.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의 같이. 그러면 어깨 사이즈가. 비슷해. 비슷해. <웃음> 스타일이야, <나는. 웃음> 웃지만 않았으면 <않아서> 넘어간는데 맞지? <웃음> 잠깐만 아, <웃음> 아니, <웃음> 아니, 크지 않아요. 여기 한 말해주세요. <웃음> 여기 대고 <한, 웃음> 정말 크지 않아요. <웃음> 진짜 여기 한 말해주세요. 여기 대 <웃음> 정말 <웃음> 아니 구독자분이랑 상만이 산책을 같이 할 <웃음> 줄이야. <웃음>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 부담은 주는 건 아니지만 <웃음> 네. 두 분이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아빠가 보시다 누구만데아유고생 <웃음>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니다 <웃음> 네. <웃음> 선물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으신 분들이 와서 진짜 아, 아유, 아, 아, 너무 이제 인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헤어지지 마시고 <웃음> 싸우더라도 팡님 <파님> 때문에 참는다 <웃음> 네. 은혜님 <웃음> 때문에 <웃음> 참는다 <웃음> 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한 번씩 안아드려. 고생같이 <웃음> 뭔가 동생. 뭔가 <웃음> 오늘 밤 폭식이고 네. 내일은 군소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웃음> 실체 알아가세요. <웃음> 못그다막좀도잡했어성이다 오고. 구독자 조차 이벤트 안 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다음에 저희 놀러 갈게요, 진짜로. 연락주시면 네. 네. 네. <웃음> 네. 자, 이렇게 두 분을 보냈는데 진짜 너무 좋으신 분들이 오셔서 너무 좋고 핸드폰 번호 교환하고 마지막엔 말도 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만나는 연이 될것 같습니다. 진짜 이 컨텐츠를 하면서 사실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정말 너무 재밌었고 오늘 그냥 진짜 친한 친구들이랑 편하게 노는 그런 느낌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두 분이 제발 꼭 결혼까지 하시겠노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아